버 몰크 목욕탕가냐 고야 이거 뭐야 일숭가방도 아니고 목욕탕도 아니고 아뭔줄 알아요 형? 목이 뭐야 헤드폰이겠지 사이즈겠다 기가 막히지 <웃음> <웃음> 야, 야 이거 나무야 응? 어? 좋은거야 형 어, 이번에 산거야? 어. 내돈내산 리뷰 <웃음> 아아너 이거 샀어 진짜로? 아 이거 나 리뷰 끝나고 어. 바로 샀어요 촬영하고 나오면서 바로 문시장님 전화드려가지고 챙겨주십시오 저번에 오팔백 사는 애도 있어 일본에서 들어온 음. 타고 스튜디오 아 일산이야? 경기도에서 온거야잖아아 그래 그래, 어. 그래 일제야? 어 일제 아, 어. 타고 스튜디오 T301 음. 리뷰 나온 거는 보셨죠? 공점에서 어? 아 리뷰했어? 봤잖아요 <웃음> <웃음> 모르 척해 <웃음> 아, 했어 리뷰. 뭐. <웃음> 리뷰를 보지는 어. 않았겠죠. 어 리뷰를 보지는 않았죠. 네. 어이 썸네일은 봤지어 썸네일. 어 <웃음> 아, 그렇지. 그렇지. 일본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그 타고 상이. 아 이게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아. 자기 스튜디오 이름도 타고 스튜디오고. 아, 타고 상됐 쓰네. 어그 음. 타고 상이 만들었으네. 음, 어. <웃음> 아 좋네. <웃음> 어. 네. <웃음> 그런데 음. 타고 상이 헤드폰을 만들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 내가 이 헤드폰을 만든 이유는 세상에 플랫한 헤드폰이 없었기 때문이다. <웃음> 야이 x x 야 이거 어. 얼마짜리데? 백만원.. 아니 천만원짜리야? <웃음> 어, 어 어디서 나온는 거야 그 근자감은 <웃음> 스고이드스네 어, 네. 응. 어. 어. <웃음> 스바라시 그리고 <웃음> 그이가방 그 준다고 <웃음> 그니까 <웃음> 난... 아 이게 백두 레퍼런스함을 맞췄나? <웃음> 플랫하지 <웃음> 아 그래 나는 나름 괜찮더라고 이렇게 아 좀. 그래? 아, <웃음> 네. 아 너가 취향이 그러면 그럴 수 있어 나름 괜찮아요 헤드폰도 음. 들어가고 안에 뭐 음. 외장하드 같은 거 넣기도 편하고 너 외장하드 넣으면 이렇게 돌아다닌데 이제? 하나까진 괜찮던데? 아 그래? 어. 아, 다행이고 어, 나쁘진 않았어요 어, 근데 오케이. 이게 약간 불만인 음. 점은 폼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 있으나 한 폼이라 아 어, 그러니까 음. 그런 게좀 아쉽긴 해 음. 사고상 음. 보고 계세요? 느낌 자체는 내 취향이긴 한데 아 그래? <웃음> 스탠다드라는 레자? 목욕 가방 스타일. 오케이 <웃음> 오케이. 어, okay, okay. 현대 사우나와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아니야 아니, 어디 분여회. 어. 어, 그런 거 좋아한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걸 사서 한한 달을 음. 써봤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이 작업하는 음.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를 한번 추천을 해보려고 가지고 나왔지. 음. 원래 제일 좋은 추천은 내 거. 아그렇 내돈 내산. 어 내가 쓰는 거. 음. 실제로 내가 진짜 여러 가지 헤드폰을 쓰다가 최근에 이걸로 정착을 하고 진짜 만족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너 헤드폰 몇 개냐? 6, 7개 되는데 <웃음> <웃음> 그동안 리뷰한 것 중에서 제일 사고 싶었던 헤드폰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소스 바라 하이파이맨의 소스 바라 음. 근데 그거는 내 차를 팔아야겠다고 <웃음> 두 번째는 그 헤드 음. 이만한 거아 아, 소리는 진짜 좋았는데 음. 아 내가 막상 그걸로 작업을 하려니까 아, 이, 여기. <웃음> 어, 여기 먼저 오게 생겨가지고 음. 목 디스크 조심해야 돼 어 그래서 그거 포기 음. 그러고 나서 얘를 딱 만났는데 물론 이게 뭐 헤드나 서스바나 뭐 이런 것처럼 막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얼만데 지금 소비자가 68만원 68만원 네. 어 작업용 헤드폰 괜찮은 거 했을 때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가격은 아닌 거야 그렇지 작업용이면 어 작업용이면 음, 음. 장시간 써야 되잖아 근데 이게 되게 가벼워요 아 그래 어 어? 그러네? 가볍지? 이 챔버바디인가? 안에 비어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안에? 아, 그랬나? <웃음> 어, 어 챔버바디 같은데 이거? 타고상 이양반디딱 <웃음> 걸렸어! <웃음> 요새 1분도 <유문도> 그렇게 부러지나? <웃음> 아무튼 어, 그래 오늘 어, 가볍고 음, 음. 착용감도 되게 괜찮은 편이에귀 어, 되게 편한데 그쵸 귀가 음. 되게 편하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사서 이제 한, 한 달째 써보고 있는데 이게 또 밀폐형이에요 현장 나가서 쓰기도 되게 편하지 그래 작업하기는 좋네 현장에서도 와. 쓰고 어. l 평이면왜 그전까지는 HD600 되게 많이 썼잖아 어. 어딜 가나 HD600이 있고 HD600 보면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같아 <웃음> 자개장 같은 느낌 있잖아 <웃음> 어, 어이 또! <웃음> 어, 외할머니한테 그런 감정이란 말이야? <웃음> 어이 또! 외할머니한테? <웃음> <웃음> <여보세요? 웃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어. 집에 있는 자개장 같은 느낌이라고 <웃음> 아, 한번 보낼려고 그랬지 <웃음> <웃음> 아, 근데 어쨌든 HD600이 음. 그동안 이제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사실 익숙해서 쓰는 것도 있기도 하고 익숙한 게 좋긴 한데 또그 가격대에서 만만한 음. 게 HD600이야 그렇지 뭐 그렇잖아 평상 음. 이상 가니까 얘가 지금 HD600보다는 정가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더 비싸긴 할 거예요 음 그렇겠네 조금 음. 더 비싼데 어 나는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일단은 HD600이 가장 단점이 되는 게 오픈형이고 그 채. 어. 아, 그게 크지. 그 오픈형이어서 그런 사운드가 나는 거기도 한데 음. 오픈형이어서 이제 작업할 때 불편하면도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하다 오테 뭐 녹음할 때그 오픈형 음. 쓸 수도 없고. 나 음. 그다음... <웃음> 나중에 전화 와. 아,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럼. <웃음> 클라이언트 목소리 떨린단 말이야. 아, 그렇지. 그다음에 음. 내가 그냥 믹스하거나 모니터링 할때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조용한 공간이 아니면 좀 부담스러운 게 있죠. 그렇죠 그렇죠. 외부 소음들 많이 들어오고 맞아 맞아. 카페나 이런 데서 뭐 간단하게 뭐 튜닝이나 이런 거 작업하려고 그래도 음, 음. 내 소리가 뭐또 밖으로 나가니까. 음. 그것도 문제고. 고 거기다 HD600 제일 지랄맞은 건 음. 구동이 또 쉽지 않잖아. 근데 얘는 딱그두 음. 가지 지점이 진짜 완벽해. 아, 구동이 쉬워. 밀폐형이고 구동이 엄청 쉬워. 그래갖고 심지어 내가 꼬다리잭 밖에서 막뭐일 보거나 막 음. 이러고 있을 때 음. 갑자기 어 이거 모니터 체크 좀 해, 해봐야 되는 음, 상황이다 음, 그러면 그냥 꼬다리잭 연결해갖고 다 하면은 일단 구동은 잘 되니까 음. 웬만한 뭐 미스 체크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냥 그걸로도 가능한 아 그래 아니, 그 자리에서 내가 꼬다리잭으로 작업을 할 수는 없지만 음, 오케이. 어 그냥 이제 뭐 모니터링 해가지고 잠깐 음. 피드백 주거나 이런 음. 용도로는 꼬다리잭만으로도 충분하고. 음. 그다음에 내가 그냥 작업 같은 거 이제 뭐 모바일하게 해야 된다. 음, 음. 그러면은 그야말로 뭐 힙텍 정도만 있으면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힙텍도 볼륨 되게 빵빵하잖아. 그렇죠, 그렇 가볍고 퀘스트 타일 m 1 2 우리 조그만 음. 거그 어, 정도로도 되게 충분한 거야. 음. 그 굉장히 유용하더라고. 음. 그래서 실제로 내가 현장에 어떤 상황에서 썼었냐면, 그 실황 녹음을 받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막 국악과 크로스오버된 장구 여섯 명 치고, 음. 어, 음, 오케이, <웃음> 어, 오케이, 장구 여섯 명 치고 음. 막 그런 공연이었는데, 그거 이제 녹음을 따야 되니까, 음. 녹음 같은 경우는 보통 라이브 콘솔에서 바로 음. 노트북으로 연결해주잖아, 음. 요새는. 음. 그래서 뭐 거기 있는 베링거 믹서나 뭐 마이더스 믹서 음. 같은 걸로 디지털 연결해서 받고, 음. 그 다음에 내가 모니터링만 바로 힙덱이나 m c b 음, 같은 거 가져가갖고 음. 그냥 연결해갖고 얘랑 연결해서 듣는 거지. 음, 음. 근데 그날 심지어 내가 하필이면 또 힙덱을 놓고 갔네. 음. 그래서 맥북 아웃에 그냥 꽂았어. 아 어, 근데 구동은 되고 또. 근데 이제 구동력이나 볼륨이 음, 이제 충분하니까 음, 음. 그걸로 그냥 모니터링하면서 음, 음. 체크해가면서 듣는데 아무 문제 가 없는 거. 야 음, 너무 편하더라고. 음, 편하겠네. 예. 어, 어, 어. 음. 그러니까 꼬다리라도 있으면 진짜 좋은 상황이고 음, 음, 음. 노트북만 있어도 어쨌든 그 프로젝트를 큰 문제 없이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오케이 오케이 그런 되게 장점이 있었어 음.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심심한데? 뉴트럴하지 <웃음> 플랫하고 어. 플랫하네 <웃음> 타고사 아 왜, 왠지 뉴트럴하다는 말을 하기 싫지? 근데 HD600이랑 비교했을 음. 때는 어때요? 원래 사실 HD600이 되게 뉴트럴하다고 얘기를 하잖아 얘에 비해서는 HD600이 좀 하이파이 한것같은 <웃음> 얘가 더 뉴트럴하다면 뉴트럴할 수도 있어 이게 나무가 붙어 있어서 그런가? 첸바? 아, 어하 아니 이게 약간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어 약간 어. 악기 소리들이 조금 더 진짜 리얼 악기랑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 뭔가 믿을 때 느낌이 있는데 어, 어. 그게 약간 따뜻한 감을 주는 것 같아 그 믿을 때 해상도도 나는 HD600보단 조금 더 장점이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나이저 어. 제품들이 음. 내가 듣기에는 믿을 때가 그렇게 뭐가 캐릭터가 있지는 않거든 슴슴하지 음. 어.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얘가 더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렇지 어. 작업하기 편할 것 같은 느낌 없어요? 그건 해봐야지 내가 <웃음> 어떻게 알아 자 그럼 작업을 어. 한번 해보시고 아니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다시 뵙겠습니다 야, 여보세요 네. 나는 사실 네. 헤드폰으로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수정도? 어 어, 아, 그럼 오늘 영상 찍을 필요가 없나? <웃음> 형의 의견을 들은 이유가 없잖아 헤드폰으로 아. 작업 안 하는 사람의 의견을 아 그런가? 그러면 형 형이 원래 헤드폰으로 작업을 잘안 하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헤드폰으로 안한 이유는 음. 딱한 가지야 익숙하지 않아서 그 소리가 싫다는 것보다는 음. 익숙한 상황에서 뭔가 이거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음.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 익숙해지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 아, 그렇지. 돈을 또 써야 되잖아? 그렇지 아 그게 싫은 거지 오늘 그럼 리뷰는 끝내이 <웃음> 사람이랑 할 <웃음> <웃음> 얘기가 없구만 <웃음> 아 근데 저는 좀 어.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나는 헤드폰으로 음. 작업을 너무 못해 내가 헤드폰으로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음. 집에 스피커를 놓을 수 없어서요 아 그럴 수 있지 아, 6살 애와 음. 6개월 된 아, 예. <웃음> 어쨌든 불가능하기 때문에 헤드폰을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헤드폰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믹스를 하면 100% 망해 나는 아 그래 그때 이제 5800 샀던 그안태본 감독이나 어, 어. 주변에 우리 엔지니어 동료들 음. 많잖아요 그러면은 헤드폰으로도 스피커 한 거랑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이렇게 일정하게 결과물을 뽑는 친구들이 있어요 음. 근데 나는 절대 안돼난 시도는 안 해봤어 목이 매매형 아,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웃음> 그렇다고 목이 멜건 <웃음> 없잖아 형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헤드폰으로 아예 애초부터 처음부터 작업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음, 음. 어차피 집에서 작업하는 것들이 음, 대부분 음, 음. 뭐 튜니라던가 뭐 스튜디오에서 미리 다 믹스해놓은 거를 음, 음. 간단하게 수정하거나 오케이. 아니면 뭐 영상작업을 하거나 음, 음.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용도니까 음, 음, 음.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모니터링만 할수 있으면 감만 음, 음. 잡을 수 있으면 되거든 음.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헤드폰들을 사서 써 보기도 하고 모두 해봤는데 사실은 내가 그 헤드폰들로 모두 실패한거죠 음... 어. 근데 내가 유일하게 음. 완전 실패는 아니다 라고 했던 헤드폰이 이거야 아, 궁금하다 나도 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헤드폰으로 음... 집에서 그냥 이제 믹스를 음? 납품할 음... 믹스를 이걸로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순 없고 <웃음> 하 내가 그거 못해 <웃음> 보고 있고 이제 연습 삼아서 하나 이렇게 <웃음> 돌려 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얘는 금만 어, 응. 연습하면 되겠는데 응, 적응하면 어,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응, 응, 응.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가장 크게 느꼈던 장점이 뭐냐면 응. 일단 얘가 분리도가 되게 좋은 편이야 응. HD600에 비해서도 분리도는 얘가 훨씬 좋은 편이야 응, 응, 응. 그래서 패닝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응, 응, 응. 되게 드라이하게 오거든요 음, 음. 그래 갖고 우리가 리버브라던가 이런 공간계 같은 거쓸때 조금만 적응하면 얘는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 hd 600 이랑 다른 점이 음. 미들에 캐릭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음. 잘 보여 그치 잘 보여 이게 잘 보여야 작업하기 쉽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에 비해서 슴슴 하다는 hd 600 들으니까 음. 갑자기 약간 하이파이 된 것처럼 아. 미들 약간 뻥 뚫린 것처럼 그러니까 걔가 오히려 음, 더 전체적으로 음, 들리는 음, 느낌이고 맞아, 맞아. HD600도 평소에 다른 헤드폰에 비하면 그런 그쵸, 편인데 그쵸, 그쵸. T3 지금 01을 들으니까 어? 오히려 그거가 더 하이파이한 음, 느낌이 나는 거지 음, 음. 맞아, 맞아. 그래서 그게 작업하기 되게 편했고 잘 보이니까 음, 그 다음에 얘가 되게 바이노럴해요 음, 그래서 이렇게 팬텀 이미지가 이렇게 형성되는 느낌보다 귀에 다이렉트로 쏘는 느낌이어 가지고 음, 음, 패닝이나 위치 잡기도 되게 편하더라고 음,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컴프레션 감이 나 아, 느껴져? 그나마 아 느껴져? 그러니까 얘네떡지었을때그 느낌이 조금 더 있어 아 그게 느껴지면 대박인데? 내가 항상 헤드폰 믹스에서 실패하는 부분이 음, 음. 컴프레션 때문인데 그러니까 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게 감이 안 오니까 어어. 근데 이제 타고 스튜디오는 음. 어, 조금 연습하면 되겠는데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리버브는 그러니까 리버브 양 같은 경우는 어 이거 내가 몇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감 잡으면 잡히겠는데 음... 어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 아 만에 그런 솔루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괜찮네. 되게 괜찮아. 음... 그래서 실제로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음... 되게 추천할 만해. 이거보다 막더 고가의 헤드폰으로 가면 뭐더잘 보이고 더 음... 공간감도 좋고 막 이런 것들 음... 많기는 한데 걔 음... 음... 비싼 것들 현장에 막 들고 다니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치 렇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어. 그리고 걔네들 또 구동이 잘안돼또 <웃음> <웃음> 좋은 걸로 들어야지 또잘 들려 얘네 이렇게 좀 적당히 꽂으면 음. 적당히 이제 올려주니까 그리고 가볍고 음. 귀편하고 귀편하고 그러니까 이게 작업자한테 딱이다 괜찮겠네 아. 믿을 때그 캐릭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렇죠 일단 미드레인지들이 되게 선명하게 잘 보인다는 음, 음. 거는 h 6 0 0에 비해서는 큰 장점 중에 하나일 음. 것 같아 음.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또이 가격대에서 미드레인지 엣지감이나 이런 게잘 보이는 헤드폰이 많지 않죠. 이게 또 정전형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그런 것들이 또 선이 선명하게 보여서 좋기는 한데 음, 음, 음. 그래서 예전에 내가 스탁스나 이런 것도 몇번 그래, 어, 음. 트라이 해봤었는데 근데 오픈형에다가 그렇지. 그리고 스탁스 이렇게 쓰고 있으면 점점 흘러내려. <웃음> 아 그리고 어. 되게 못나보여그거를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어. 희한하게 이렇게 쓰고 있으면 어. 왠지 이렇게 동전을 꺼내고 싶고 <웃음> 공전을 지어주고 싶구만. <웃음> 이쪽쪼래레 아, <초콜릿. 와>, 그러니까 저거. <웃음> <이 초콜릿. 웃음> 왜 어, 스탁스를? 야, 야, 가격 대비 굉장히 어. 좀후져 보이지? <웃음> 좋아 보이진 않지. 어. 오픈형의 숙명인 거 같아, 그건. 아, 거기다가 또 스탁스는 음. 전용에 부꼭 들고 다녀야 돼. 아, 그게 지 맞아. 그러니까 전원도 맞아. 꼭 있어야 되고. 음, 맞아, 맞아, 맞아. 예.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내 오디지를 사 볼까 했었다가 음. 아, 걔또 무거워. 아, 음. 어, 오디지도 이렇게 차고 있으면은 점점 위력이 되네. <웃음> 어 가볍네. 그러니까 확실히 가볍고 어. 착용감 면에서는 어. 진짜 좋긴 좋아. 네. 아 그리고 또 현장에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어 이거 뭐예요? <웃음> 물어봐. 아 어, 그래? 어. 또 예쁘긴 하잖아요. 음. 아이 우드가 음. 시, 딱 시선을 잡긴 해. 그렇지. 어. 아 얘만 아니었어 <웃음> <웃음> 딱 열면 비도하고 <웃음> 이태리 타올리기딱 있을 것 같애 <웃음> 아 미치겠다 아, 그래 꼭 여기 헤드앤숄더 이런거 있잖아 아, 뭐. <웃음> 타고사 <웃음> 케이스죠 오네가이시마스 어. <웃음> 아, 역시 일본이 목욕문화가 발달해서 <웃음> 어, 온천문화가 발달해서 어, 노천탕에 이거 들고 들으라고 <웃음> 거기서 작업하라는 건가 어. Burn 상당한 추천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 네. 한번 나도 믹스해 보고 싶다. 아, 네. 가시죠. 뭘 가가 이게? 자, <웃음> 믹스에 신으로 돌아옵니다. <웃음> 아 그래? <그런 거야? 웃음> 그래? 야, 다음 믹스에 신은 형 이걸로 가는 거예요. 아그리고 망쳐가지고 <웃음> 울고 사고 상 말면서 멱살 잡고 아 괜찮네. 어 가는 거지. 아. 음. 여기서 페더 페더워치가. 어 <웃음>